목사님께서 교회의 첫발을 내딛은 것은 사모님이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잡으러 오셨다고요 <웃음> 카메라 출동 고발하기 위해 일주일 잠입 취재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 네. <웃음> 특별히 제가 이제 간 순간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음. 새벽, 기도. 네, 새벽 기도가 그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 이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리그또 오늘 의가또 이게 그때 방언 기도가 또센 분들이에요. 음. 그단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서 그냥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하는 걸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이 어떻겠어요? 이상하지. 야, 이거 전부 진짜 이게 이단 집단이구나. 음. 그래서 이제 제가 분류를 하기를 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건 중증 환자들이고, 음. 단 밑은 경증 환자들이고, 음. 이제 저기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구출 가능자. 했죠. 가능자. 제 아내가 구출 가능자에 그쪽이었어요?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구출해 내겠다고 생각을 음. 하고, 음. 그리고 제가 이제 잠입 취재를 한답시고, 나갈 때 취재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. 음. 성령을 받은거죠. 음. 갑자기 찬양 듣는데 은혜가 눈물이 나고 그냥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된 것이죠. 정말 뭐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음. 생겨서 회심하시고 음. 술 네. 골프 예를들 아까 했던거 뭐, 그거를 다버리죠 다 그러면 주위사람들이 어땠어요? 반응 주위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그러죠. 음. 네. 네. 저사람이 광신도다. 이제 교회를 나가더니 저렇게 미쳤다. 음. 한순간에 저런걸 다 끊었으니 뭐, 뭐, 암이 걸렸다, 아니다, 뭐, 아내가 암일지도 모른다, 뭐, 음, 자, 그런 헛소리 아, 나더라고요. 그 회심이란 건 정말 그야말로 마음, 마음을 음, 돌이키는 돌이... 것이죠. 네. 저는 제가 뭐, 그렇게 인생의 길을 돌이킬 이유가 없었어요. 어... 정말 잘 나가는 인생길이고 그랬는데, 제가 이제, 그 이제, 정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걸 제가 이제 아는 게제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건제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돌이켜서 대차대조표를 내놓고 마이너스가 많아서 음. 제가 이걸 하겠다. 그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요, 뭐, 이때까지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참 눈물이 나고 내가 이제 돌이켜본 적은, 아, 첫째는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왔구나. 예.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짐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. 내가 참그 호르몬인 모시고 평생 장남으로서 내가 혼자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, 아,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.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비롯해가지고,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이게 바른 길이 아니고, 예. 돌이켜야 할 길이구나, 라는 걸 알게 됐어요. 돌아가신 하용전 목사님을 예. 좋아하는데, 이제 그분한테 제가 신학교를 좀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, 아, 내가 당시 신학하기를 5년간 기도했는데, 예. 신학을 하려면 서울에서 이렇게 야간에 하지 말고, 예. 좀 미국 가서 이렇게, 풀타임으로 신학을 하라고. 왜 그랬을까요? 근데 그분이 뭐 정확히 제 영적 상태를 알고 또 환경을 안 거죠. 예.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사회적인 이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. 가봐야 밤에 대충 신학교 댕기는 척 해가지고 예. 학이 했다고 그럴 사람이거든요.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저도 또 야곱 같은 구석이 많으니까 미울 갔더니 정말 어, 거기가 광야인 거죠. 그래서 광야로 밀어낸 거예요. 음. 광야로 가야 다 내려놓지 광야에 안 가면. 그래요. 사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계산적이고 야가 빠졌는지, 이렇게 광야라는 곳에 딱 던져지지 않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철저히 깨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갔더니 뭐 미국 신학교라는 게뭐 알아주기를 합니까? 그 냉정하게 학점 받아야 되는 것이고. 단 하나 봐주는 게 없어요, 저 그리고 또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보스턴에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됐는데, 그래서 이제 그뭐 사역, 교회 사역하고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두 시간, 두 시간 반 잤어요. 그래서 뭐 잠을 안 자려고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한 2년 반, 3년 지나니까 이제 심장이 탈이 나서 심장 수술을 두번 하고 또 이제 뭐예 입이 또 돌아가서 입이 좌로우로 한 번씩 돌아가서 이렇게 균형이 잡혔습니다만은 하튼 뭐... 이하나서아 <웃음> 아, 그게 이두 번이나 왔어요. 왔어요. 한쪽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왔으면 뭐 그것도 하나님의, 설계도 못했겠죠. 그것도 뭐. 하나님의 은혜래요. 오른쪽에서 아, 한 그렇죠, 번씩 오른쪽 왔으니. 한쪽에서. 그리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왔어요. 돌아왔죠. <웃음>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, 이 입을 가지고 예. 설교를 하려면 예. 이 입을 깨끗하게 만드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.